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준이고요. 어, AWS에서 컨테이너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용성님과 함께 그 MSA를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적용하면서 있었었던 뭐 일들을 바탕으로 어, 다른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이제 MSA를 적용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셔야 되고 또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관리하셔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패턴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사실 준비한 내용이 어, 1시간을 넘어가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1시간 안으로 이제 줄어, 줄, 줄이고자 어, 중간중간에 이제 키포인트 위주로만 배열을 하고 언더더후드해서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장표로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션을 다 들으시고 나서 어, 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시면 장표를 조금 더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크게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MSA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MSA를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MSA를 적용하고자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 들어가기 앞서서 MSA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코어 컨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 MSA를 위해서 오퍼레이션과 인프라에서 어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성님께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면서 어, 모놀리딕 어플리케이션을 어, MSA로 마이그레이션하면서 이제 경험했었던 이야기들이라든지 주요 컨시더레이션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역을 다 정리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서 왜 MSA가 엔터프라이즈에서 중요할까요? 어뭐 MSA가 그냥 버즈워드가 돼서 어 그냥 모두가 MSA를 한다고 하니까 MSA를 도입한다고 라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MSA가 확실히 음, 중요해졌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어 비즈니스의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 어뭐 AWS 코리아 유저 그룹의 모임도 사실은 저희가 항상 GS 타워에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상황들이 되게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비즈니스 상황도 뭐 뭔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그런 요구 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이제 같은 어라든지 이런 이제 비즈니스 조사하는 이제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021년 연말까지 아약 80%의 엔터프라이즈들이 어 클라우드 센트릭 인프라스트럭처로 넘어가면서 이런 MSA라든지 보다 이제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음 변화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80%의 엔터프라이즈가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두배 이상 어, 많이 변화, 빠르게 변화될 건데 그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이후가 더 빠르게 변화할 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 2022년에는 어,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모더나이제이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집중을 하면서 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비즈니스 에질리티보다 무려 50%나 빠르게 뭔가 이제 변화하는 것들에 적응해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이런 빠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CIO들,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이제 뭐 정보 담당 임원들은 어 이제 이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비용 문제에 직면할 거다라는 거죠. 비용 문제라고 하면 단순히 돈만 어 연관되는 게 아니고요. 인력의 문제도 있고 기술의 갭 문제도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제때 적용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엔터프라이즈가 빠르게 뭔가 이제 변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엔터프라이즈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이런 모델리딕 애플리케이션들은 어,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미 어, 어댑트되어 어 있는 그들만의 메소돌로지가 있지만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는 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그 시스템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것들이 어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단순할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로직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IT의 이제 기술을 단순하게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하고 스케일링 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술 인프라에 기존의 개발자들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익숙해지고 그 오거나이제이션이 이미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법을 어답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올드스쿨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오랜 동안 이제 테스트되면서 엔터프라이즈 내에서는 이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그대로 바탕으로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 얼마의 비용을 추가하면 은 어디까지는 확장할 수 있어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 이거를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MSA는 되게,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이 지금의 비즈니스 상황에 어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소아라든지 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같은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빠른 변화 내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조금 더 엑셀러레이트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이제 통신이라든지 아키텍처 모델인데요. 이것 자체가 스파게티 코드 내지는 커럽션 레이어라고 부르는 이런 통신 버스들을 관리하는 병목 구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확장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현실은 IT의 전략 자체가 변화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이 변화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가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한참 처음에 예산, 뭐 올해 예산, 내년 예산, 내지는 과거의 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보면, 어 우리가 만약에 5천 명 내지는 만명 내지는 10만 명, 20만 명의 뭐 서비스를 위해서 대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뭐 IT 인프라를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개발 시간은 얼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어, 예상되는 최대 대역폭보다도 더큰 형태의 인프라를 뭐 구축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컨테이너 서비스라든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그 다음에 MSA 도구들을 이렇게 도, 도입하다 보면 이렇게 어, 복잡해지기만 하고 머리만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더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면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더 무거워지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될 관리 포인트만 늘어나서 이미 비대해진 이미 거대해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만 더 늘어나고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정상적인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어 너무 막 방대해진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디에 무엇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거를 수정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찾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모놀리딕 어플리케이션을 MSA로 엔터프라이즈에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MSA의 컨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 s a 코어 컨셉은 다섯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플로이먼트를 독립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어 각각의 서비스들은 루즈드 커플드 되어 있어서 어 별도의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을 가져가더라도 다른 서비스의 영향력을 거의 주지 않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의 서비스를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테스트를 하더라도 별도의 서비스라든지 전체 서비스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이런 빌드 파이프라인을 되게 작은 단위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어 작은 팀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오븐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것들이 이 작은 팀들이 결국 운영하는 이 서비스들이 비즈니스 케이퍼빌리티도 가져가서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의 효율, 성능 극대화 내지는 인프라 스트럭처 최적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들을 받아들이고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내부적인 로직들이 필요하죠. 이것들을 더 복잡하게 하는 얘기들이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MSA나 DevOps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조직이 변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미 잘 짜여진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이런 앞, 앞에서 얘기했었던 다섯 가지들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게 엔터프라이즈의 MSA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의 MSA, MSA에서는 뭐 스케일러블 큐브 내지는 익스텐션 큐브라고 하는 MSA 아키텍처의 컴포넌트 단위로 나누는 어떤 이런 큐브 단위의 이런 어 기능, 어 기능 분리가 필요하고요. 이 기능들은 모듈러리티라고 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조합했을 때 하나의 큰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모듈들은 어쨌든 어, 각각의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의 파이프라인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MSA의 코어 컨셉 이 다섯 가지를 다시 세 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제 MSA에서 얘기하는 그 큐브 단위의 확장, 그리고 각각의 큐브는 모듈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듈러 되어 있는 큐브들은 데이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지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뭐 각각의 데이터 스토어들, 내진 데이터베이스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링크가 되는 아니 데이터 레이크에 접속하는 어떤 엔드포인트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 이제 통신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컴포지셔닝인데요. 이 디컴포지셔닝은 기존의 모놀리딕 어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제 뒤에서 용성님께서 어떻게 디컴포지셔닝 했는지 어떻게 리팩토링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인프라 스트럭처가 디컴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어,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눴을 때그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 통신을 하는 부분이나 비즈니스 로직이 중첩되는 이런 부분들을 안티커럽션 레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 이 부분들을 자르고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단위로 나눠서 접근하고 그리고 어,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 전략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체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서비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접근 방법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MSA 코어 아키텍처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익스텐션 어, 큐브, SQL 큐브, 내지는 모듈러리티, 데이터 서비스를 다시 디컴포지션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테스팅 이렇게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어 뭐 테스팅이라든지 디컴포지셔닝 아키텍팅의 자유로운 이런 구조는 결국에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어, 새로운 혁신의 모델로 올라가는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거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프라스트럭처는 데브옵스나 데브섹옵스 그다음에 뭐 SRE 이런 것들의 형태로 이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운영자가 그 개발자와 운영자를 저희는 다 같이 합쳐서 빌더라고 부르는데요. 이 빌더들이 에브리 r 할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Security, Reliability, Deployment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접근방법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EKS에서는 EKS Security Best p r a e 내지는 EKS 베스트 프랙 r 스 c t 로 템플릿화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어, 이런 오퍼레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의 어, 혁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 오퍼레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 혁신은 속도와 그 다음에 유연함, 그 다음에 보안 이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어, 이런 스피드, 스피드와 에질리티를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어, 기본적인 컨셉처라는 아키텍처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가 있으면 이 프론트엔드가 어, 어 서비스 인벤토리에 접근을 해서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결정을 하고 여기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API 통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API 통신을 하게 되면 해당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에 응답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인프라 스트럭처 자체를 어떤 템플릿화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피드, 에질리티, 시큐리티 이 모델에서 어, 모듈화 되어 있는 어떤 인프라 스트럭처를 소스 코드만 가지고서 집어넣으면 이게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든 어떤 인프라 스트럭처적인 접근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파스 이아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스가 플랫폼 에저 서비스로서 이제 개발자의 프로덕티비티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플렉서빌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성과 유연성 그리고 속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API 통신들을 하게 된다면 API 통신들을 통해서 가지고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럴, 이럴 때는 무조건 서비스의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그 익스포즈 되어 있는 포인트들은 무조건 API 게이트웨이로만 해야 됩니다. 내지는 어, API의 엔드포인트로만 해야 되겠죠. 네트워크 소켓 통신 불가능합니다. 네, TCP i 통신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파스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개발자가 이 엔드포인트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개발하는 개발 속도라든지 생산성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EAS를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EAS를 쓴다면 파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좀더 유연해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켓 통신이라든지 뭐 TCP 통신 뭐 여러 가지 어뭐 커스텀 포트를 이용한 통신들 다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발자들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좀더 아이디어란 구조에 접근 방법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나 내지는 코드화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EKS 기반으로 이제 템플릿화해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들을 어, 뒤에서 조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제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한템플릿화대어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런 아이디어한 인프라 스트럭처, MSA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 인프라 스트럭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때의 키포인트는 시큐리티와 릴라이어빌리티와 디플로이먼트에 에, 에, 집중하는 거다라고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면요. 시큐리티에서는 어 솔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간의 통신을 통신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이제 파드라든지 워커 노드에 이제 콜이 일어날 때는 어, 이게 어, 권한이 있는 어, 리퀘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로직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드의 시큐리티, 그 다음에 멀티 테넌시를 위한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뭐 특별히 이제 파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다양한 쿠버네티스의 옵션들 때문에 이제 파드에서 시큐리티 레벨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장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어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조금 넣어놨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 테넌시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이제 쿠버스 클러스터를 여러 개발자들이 이제 사용하시니까 멀티 테넌시를 <웃음> 하일 레벨로 구현하는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멀티 테넌시를 하일 레벨로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커지고 성능에 대한 저하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란 접근 방법은 소프트 멀티 테넌시를 구현하신 이후에 클러스터를 분리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련된 내역들을 뒤에 조금 더 정보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디플레어티브 컨트롤입니다. 아니 디텍티브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로깅이라든지 이런 로깅 아키텍처에 대해서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로깅보다 도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오딧 로그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관리하시다 보면 실수로 잘못된 코드들이 배포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 디텍티브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딕텍티브 컨트롤을 위한 컨피그 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시큐리티나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가 많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런타임 시큐리티와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 서드파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시큐리티에는 한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릴라이어빌리티에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레코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API 서버와 ETCD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것들을 스케일 아웃하고 API 서버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에 대한 접근들이 있어요. 특별히 컨트롤 플레인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플레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스케일 아웃을 할때 어, HPA라든지 CPA를 이용해서 어, 이것들을 관리하는 접근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EKS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업스트림 쿠버네티스가 이제 메인스트림 버전들을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뭐4 개의 버전들만 유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EKS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 수도로 업데이트하는 거는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오토, 어, 업그레이드 도구들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바로 그게 이제 CDK나 아니면 이 케이스 CTL, 매지드 워커노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어 처음에는 쿠버네티스를 적용할 때 뭔가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커스텀 AMI 때문에 매니지드 워커 노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나중에는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그것들을 업데이트하느라고 되게 많은 시간들을 활용 소비하시는데 그것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어, 업그레이드 메소드로지를꼭 사용하시라라는 거고 서비스랑 그 리밋. 서비스 리밋이나 그 다음에 쿼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내가 다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으니까 그냥 다쓸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어 인터페이스에 적용 가능한 시큐리티 그룹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ENI 적용 가능한 IP의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레지는 코어 DNS의 어, 리퀘스트 카운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CDK를 이용해서 커스텀 프레임워크처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개발자별로 내지는 이제 스테이징 테스트별로 다 업스트림을 가져다가 내지는 EKS에 각각의 설정들을 가져다가 배포하시게 되면 어떤 클러스터에서 어떤 설정 값이 필요한지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땀한땀뭐 이태리 장인이 가방 만들듯이 커그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커스텀 프레임워크를 만드셔서 이것들을 배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오퍼레이션 팀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프레임워크로 이제 관리하게 되면 어, 인프라 스트럭처 템플릿을 약간 마치 서비스 템플릿처럼 이제 만들어서 서비스 템플릿을 가져다가 어, 개발 개발자들이 개발한 아티팩트와 합쳐서 디플로이하는 것들을 테스팅 시점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이제 배포해주는 이런 접근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때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에는 옵저베이션을 어, 위한 다양한 이네이블먼트 되어 있는 뭐 서드파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이 AWS 퀵스타트의 퀵스타트 EKS CDK 파이썬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CDK 배포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커스텀 템플릿 EKS 스크립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슈퍼룸이나 뭐 io라는 어, 곳에서 슈퍼 EKS라고 해서 EKS를 또 템플릿화해가지고서 만든 프레임워크처럼 만들어놓은 어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전체적으로 접근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큐리티, 릴라이어빌리티 그리고 디플로이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놓은 부분들이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뒤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어 링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링크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보면 어, 어, 이 모듈러 큐브의 이제 스케일 관련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MSA 아키텍처에서 스케일 큐브는 어, 3차원의 6, 어, 정육각형 입방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팩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개의 디멘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노드, 인그레스스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뭐 파드, 노드, 뭐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모듈러 큐브 스케일에는 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어, 스케일 값들이 있습니다 s 레시올 d 값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업스트림 쿠버네티스에서도 노드는 5000개 이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 5000개 이상이니까 되게 이제 큰것 같지만 실제로는 EKS로 여러분들이 만들 어 보시면 보통 우리가 메가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클러스터들은 보통 1000개 이상의 워커 노드들의 워커 노드 클러스터에서는 성능 저하가 심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의 이제 튜닝, 튜너블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위해 어, 요청을 해서 이것들을 스케일 아웃 요청들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 이상, 이 5,000개 이상의 숫자를 유지하지 않게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스 사이즈를 적절한 사이즈로 항상 이제 조절하셔야 된다라는 것과 네임스페이스를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서비스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네임스페이스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적정한 숫자를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드의 개수도, 어, 뭐, 응. 거기 보면 큐브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역들을 보면은 어 워커노드 하나의 파드들을 뭐 보통, 뭐, 많이 띄우는 데는 100개, 150개씩 띄워, 띄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표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클러스터당, 15만 개,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당은 3,000개가 넘지 않게끔 만드는 구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네임스페이스당, 뭐, 서비스는 5,000개, 그리고 뭐, 클러스터당 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SS 토큰 같은 경우에 SS 토큰의 개수가 보통 네임스페이스당 2,000개, 클러스터당 2,000개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네임스, 그, 액세스 토큰 자체가 2,000개 이상을 생성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만약에 액세스토큰을 이용하는 아 어, 로직을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코어 DNS의 스케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t e 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스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코 DNS에 들어가는 부하가 많아지면서 여기에 일어나는 어 성능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HPA라든지 CPA를 이용해서 코 DNS의 스케일 같은 것들을 어 관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엔더트콘피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EKS 쿠버네스 클러스터에서 외부 통신이 많은 경우에는 어 외부 통신을 할 때마다 최소한 다섯 번의 내부 쿼리 질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어 발생하는 쿼리의 오버헤드로 인해서 어 트래픽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내부 컨제스천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디넷을 튜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는 이런 접근 방법들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라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CNI의 웜 타겟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 이건 조금 넘어가서 어 디플로이먼트에서도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CDK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템플릿화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코드레이어 부분입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코드레이어 윗 부분에는 어 개, 개인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에서 이제 개발하는 소스들이 기세 올라가 있으면 뭐 서클 CI라든지 이런 코티니어스뭐 인텔리 뭐 디플로이먼트 e n d 이지는 CI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 다커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이걸 ECR에다 올리면 이때 빌드할 때 헬름 차트를 만들어서 뮤지엄에 등록을 하고 뭐 스피네이커가 됐든뭐 여러 가지 디플로먼트 디플로이먼트 툴을 이용해 가지고 r n 넷 t e s 에서 이렇게 배포하는 이런, 이런 구조를 이렇게 자동화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안에서는 바로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타노스를 이용해서 멀티 클러스터를 이렇게 관리하는 접근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타노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각각의 파드에서 사이드카로 이렇게 프로메테우스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하게끔 이 스포터를 구성을 하면은 타노스 사이드카가 이 내역들을 가져다가 어 레디스라든지 엘라스틱 캐시 같은 것들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것들은 나중에 어 타노스 커리어를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그라파나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클러스터,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에서 클러스터를 많이 구, 구성을 하실 때는 이렇게 타노스를 이용해서 프로메테우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보는 구조로 접근한다, 라는 것들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깅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데몬셋을 이용한 플런트 비트로 이제 이벤트 로그라는 디버깅 로그들을 이제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 통해서 S3에 저장을 하고 이 S3에 저장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런 구조로 사용합니다. 어, 특별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발표를 해 주신 용성 님의 이제 팀에서는 어, 데이터가 떨어지는 양이 거의 클러스터당 그때 수십 테라바이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여기다 S3를 저장을 하셔 하셔 해 놓으시고 있다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테나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쿼리를 할때 이제 어, 로그 쿼리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아테나 쿼리를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간단하고 간단하지만 되게 파워풀하고 비용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어 클라우드 로그, 어 클라우드와치 로그스, 컨테이너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데이터들을 뽑아내실 수 있는데 그때는 바로 이제 이 부분. AWS S3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워치 로그 컨테이너 인사이트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뭐 데이터를 일주일간만 어그리게이션한다면 나중에 익스포트 를 해가지고 엘라스캐시라든지 엘라스서치에 보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 그래프화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할때 MSA 아키텍처에서는 어, API 서버의 리퀘스트 토탈이라든지 API 서버의 레이턴시나 etcd의 리퀘스트를 바탕으로 컨트롤 플레인의 컨트롤, 컨, 컨디션을 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AWS에서 Kubernetes를 올리게 되시면 기본 어, 워커노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들이 되게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MSA 아키텍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라든지 리소스들이 훨씬 더 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Run Kubernetes IO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어, 기본, 그리고 또, k 버 b e r 클러스터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서비스별로, 어, 비용을 이렇게 어그리게이트 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큐브 코스트라는 이제, 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한, 어, 어 인프라 스트럭처의 변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어, 컨테이너 관점에서 EKS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후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용성님께서 나오셔서 어, 이런 인프라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올리고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는지에 대한 어, 접근방법들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용성님 설명해 주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오디오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CP 솔루션 개발 그룹에서 메시지 관련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권용석 수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최근에는 채팅 플러스라고 하는 모바일에서 주로 보실 수 있죠. r c s 메시지 서비스를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MSA로 재설계해서 활용화를 했고 현재는 국내 3천만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 이 세팅 플러스 서비스를 MSA로 전환한 사례를 통해서 기존의 엔터프라이즈를 엔터프라이즈를 MSA로 전환을 할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그 가이드 방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정영준 매니저님 세션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여러 디멘션에서의 확장에 MSA가 굉장히 유연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설계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채팅 플러스 서비스 자체도 제가 지금 3천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사용자가 늘수 있었던 이유는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서 판매가 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모바일 단말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굉장히 많은 규모의 확장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케일 큐브로 정의하고 있는 규모와 혹은 또는 기능, 혹은 데이터의 확장의 용이성은 기존 엔터프라이즈를 재설계해야 한다. 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두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MSA로 전환을 하게 되면 MSA 아키텍처 자체가 확장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내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휴 시간대에 서비스의 규모를 축소하는데도 MSA 아키텍처가 매우 용이합니다. 또 그리고 MSA 아키텍처 자체가 데이터와 모듈의 의존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서비스 혹은 모듈의 활용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해당 모듈이 데이터와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저희 인더스트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팅플러스 서비스가 2.0 버전으로 MSA 아키텍처로 전환이 되어서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어, 또한 앞서 세션에서 다뤄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MSA를 어, 모니터링하고 로깅하고 혹은 뭐 관리하는데 이러한 강력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을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노력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고 비용 역시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그 장애에 대응하는 속도가 기존의 엔터프라이즈가 어, 적게는 3일에서 일주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MSA로 전환을 하고 나서는 수 시간 내에 장애 대응을 할수 있고 리커버리를 할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다음 장표부터 에 말씀드릴 MSA 재설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이는 디컴포지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리팩토링과 같은 MSA의 코어 컨셉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설계 과정, 리아키텍팅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4 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설계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요구사항을 먼저 도출하는 워크샵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재설계되어서 구축된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향후 사례라, 사례와 더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 e q 이 i r e 워크숍에서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를 리뷰를 하는 이유는 MSA의 코어 컨셉에 해당하는 디컴포지션 플랜을 세우거나 혹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우기 위해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를 잘 리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이 저희와 같은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어 이런 리아키텍처링이라는 프로젝트는 사실 어디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잘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윗선에서의 허락이 잘안 떨어지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잘 가고 있고 심지어 돈도 벌고 있는데 왜 이거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허들에 부딪히게 되죠 어 어떤 사람들은 잘 가고 있는 수레 바퀴, 수레 바퀴를 가고 있는 도중에 다른 바퀴로 갈아끼는 그런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리콰이 u i r e m e 에서이 리아키텍팅이 가져오는 어떤 goal 그리고 여기에 목적에 대해서 수치화하고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아, 리아키텍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코스트다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수치 그리고 확장성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고 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얼마 안에 장애를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그 채팅플러스 이전의 엔터프라이즈였던 삼성의 전, 메시지 서비스 RCS 1.0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보시는 바와 같은 대략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에 2,800만 정도의 사용자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었고요 반면에 여기 파란색 원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할수 있는데 이 하나의 클러스터는 모노리틱하게 아키텍처링이 되어 있었고 반면에 이 하나의 클러스터는 100만 명 정도의 사용자만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이통 3사 중에 가장 큰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20개가 넘는 클러스터를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두두 어두 사용자 그룹이 보이실 텐데요. 두 사용자 그룹 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용자가 특정 클러스터 A에 소속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다른 사용자가 클러스터 B에 소속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용자가 접속할 수 접속하고자 하는 그 세션 보드 컨트롤러 즉 커넥션 브로커에 해당하는 어 보드 컨트롤러에 접속을 해서 어카운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서 글로벌 어카운트에서 다른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 또 뒤져서 그 클러스터로 다시 메시지를 릴레이하고 릴레이 된 메시지는 다시 내부에서 어카운트 DB를 뒤져서 다음 사용자를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아키텍처를 조금 앱 스트랙션해서 본다면 모노리틱하게구현되는 커넥션 브로커 아키텍처라고 할수 있겠죠 커넥션 브로커와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서버 그리고 글로벌 프로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모노리틱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가 기존에 있던 엔터프라이즈가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 리뷰를 해서 잘 이제 그 형상에 대해서 잘 분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디컴포지션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MSA의 코어 컨셉에 해당하는 익스텐더빌리티나 메인테이너빌리티를 어, 증가시킬 수 있는, 즉 스케일 큐브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 스케일 큐브의 확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업스티컬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코스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 리소스들이 어떻게, 어떤 떻게어 형태로 낭비가 되고 있는지 그걸 찾아서 코스트 다운을 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 병렬적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 의 플랜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한계로 인해서 어떤 아키텍처의 한계점이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수 있을 것인가 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엔터프라이즈에서 그 말씀드렸던 어, 어스티컬들을 찾아낸 그 예제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삼성 아,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의 기존 RCS 1.0의 아키텍처에서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100만 명의 사용자만을 어,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 리포스토리 데이터베이스의 캐파시티가 100만 명밖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데이터 리포스토리의 캐파시티가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리미테이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 만약에 100만 명, 지금 1000만 명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신규 가입자가 단지 100명만 더 는다고 해도 100만 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클러스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 클러스터를 하나 더 늘리면서 세,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의 낭비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확장에도 유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클러스터 안에서 관리되기 시작한 유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굉장히 힘든 아키텍처였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해당 사용자가 한두 번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속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클러스터 안에 있는 리소스를 계속 점유하게 읽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어스티컬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이벨루에이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서두에도 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P2P 간의 메시지를 통신하기 위해서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은 어떤 디스커버리 과정과 릴레이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1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가 클러스터 N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클러스터에 접속하고 로케이션 서비스에서 상대방의 클러스터를 찾아내고 상대방의 클러스터에서 상대방의 기에까지 메시지를 보내는 이 과정이 디스커버리 과정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메시지는 계속 릴레이가 되어야 하고요. 어 따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속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은 그 사용자들 간의 통신의 디펜던시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스테이트 플러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역시 MSA로 전환하는 데 어떤 업스티컬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어, 지금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던 한두 가지 정도의 업스티컬들이 어, 기존에 저희의 엔터프라이즈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 만들고 계시거나 운영하고 계시는 서비스를 MSA로 전환할 때도 기존 아키텍처에서 어떤 업스티컬들이 어 이런 것들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이러한 어스티컬들을 찾아냈다면 이제 그 MSA의 컨셉에 맞게 디컴포지션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을 세워서 다시 재설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저희는 디컴포지션을 위해서 디컴포즈 마이 서브 도메인의 스트레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메시지 서 주고받는 그 솔루션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메시징을 코어 도메인으로 설정을 하고 이 코어 도메인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여러 서브 도메인들을 지정을 해서 각각의 서비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서비스 단위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고 나니 이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EKS를 사용했는데 을 EKS의 서비스와 저희가 나누던 서브 도메인과 매핑이 되었고 저희는 EKS의 서비스를 설계상에서의 코어와 서포팅, 제너릭 서비스들을 EKS 서비스로 랩핑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또한 디코 포지션을 할때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케일 큐브를 빌딩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케일 큐브가 규모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데이터적인 측면이 있다고 어, 할수 있는데 규모적인 측면에서 스케일 아웃을 지원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어, AWS 제공하는 n l b 그리고 e k s 서비스를 접목해서 이 스케일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에서도 데이터베이스 퍼 서비스의 스트레치를 통해서 데이터 프로바이더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데이터 솔루션, 아, 데이터와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를 떨어뜨리도록, 어, 어, 재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재설계 구성 요소들을 한 화면에 좀 간략하게 담아본 내용이고요. 저희는 EKS 솔루션을 사용을 했고 RDS 그리고 Elastic Cache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nstance Messaging s e r 라는 EKS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요. SBC 역시 서비스로 구성을 하고 각 서비스의 엔드포인트에는 로드밸런서, 특히 어, NLB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 규모의 확장에 대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Account라는 서비스는 데이터 프로바이더 서비스로서 백본으로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RDS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나의 저희 클러스터가 100만 명의 사용자만을 어,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레파지토리의 리미테이션이 있었다고 하지만 AWS에서 제공하는 RDS는 저희 3천만 명의 데이터를 원하는 시간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고, 제공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것을 이용해서 백본을, 데이, RDS를 이용을 하고, 앞단에 어카운트라는 서비스를 붙여서 데이터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붙이고 했습니다. 또한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엘라스틱 캐시도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규모에 관한 얘기를 지금 몇번 드렸었는데요. NLB와, 어, EKS의 서비스를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케이스 케이스마다 어떻게 에, 트래픽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는 도메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구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로드밸런스를 사용을 했고 EKS 서비스 중에 노드포트 서비스 타입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드포트 서비스 타입을 이용하게 되면 특정 서비스의 클러스터 IP가 나오고요. 그 클러스터 IP는 각각 서비스들이 실제로 배포되어 있는 파드들의 IP들을 어, 링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포트를 정의를 하게 되고 특정 노드포트를 정의를 하게 되면 NLB로부터 해당 포트로 들어오는 그 트래픽은 인스턴스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해당 포트에 해당하는 트래픽은 클러스터 IP로 매핑이 되게 되고 그 클러스터 IP에 저장된 각각의 파드 IP들로 어, 랜덤 리 어, 디스트리뷰션 되기 때문에 NLB와 노드포트 서비스 파일의 EKS 서비스를 통해서 트래픽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어, 데이터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어, 아마존에 있는 RDS와 엘라스틱 캐시를 이용 해서 어카운트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어, REST API를 노출하고 있는 서비스를 구현해냈다. 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어, MSA를 적용하면서 저희가 이제 겪었던 어떤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는데 어, 물론 물론 가지고 계시는 서비스를 MSA로 전환을 했을 때 모든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를 다 떨어뜨리고 도메인의 사용자들의 유스케이스에서 디펜던시를 다 떨어뜨린 완벽한 MSA를 구현할 수 있다면 어, 베스트 프로틱스가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 P2P 통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한 명의 사용자한 명의 사용자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화를 처리하는 하나의 파드가 할당이 되어야 하는 어 다시 말씀드리면 디펜던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m s a 를 적용을 함에 하면서도 디펜던시 역시 구현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 디펜던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 우, 우측 하단에 보이는 IM Allocator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어, m s a 아키텍처를 적용했음에도 디펜던시를 를 구현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데이터의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즉 A라는 사용자하고 B라는 사용자가 동시에 대화를 걸었을 때그 순서에 상관없이 특정한 하나의 파드로 무조건 커넥션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는 디펜던시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AWS, RDS 중에 DynamoDB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Consistent Read라는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아마존에 DynamoDB가 제공하는 Consistent Read를 통해서 사용자의 커넥션의 디펜던시를 어, IAM Allocator라는 모듈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앞에 장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IAM Allocator는 어떤 서비스의 파드들의 라이프 사이트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파드들이 IM Allocator 서비스에 등록하는 절차, 그리고 키벌라이브를 계속 보내면서 파드의 생존 여부를 알려주고 IM Allocator는 그것을 통해서 그 파드의 생존 정보, 그리고 커넥션의 디펜던시 정보를 다이나모 DB로부터 읽어와서 디펜던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했습니다. 네, 재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금 MSA 코어 컨셉 중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디커포지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표현했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추가로 저희는 그 서비스 간의 통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기존과 같이 RESTful API를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양방향 통신이 필요하다는 어떤 도메인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양방향 통신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grpc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grpc는 http2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스트리밍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 바이디렉셔널, 음, <웃음> 죄송다 바이디렉셔널 스트리밍이 가능해서 양방향으로, 하나의 스트리밍을 맺어놓고 양방향으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그런 IPC입니다. 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HTTP2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신뢰성도 뛰어난 어, IPC였지만 어, 이것을 가지고 어, NLB와 어, GRPC를 이용해서 로드밸런싱을 구현할 을때 약간의 문제점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NLB는 L4 로드밸런서이고 GRPC는 롱라이브 커넥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넥션을 계속 맺고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가 스케일 아웃될 때 신규 파드들이 생겼을 때 새로 생기는 파드들로 트래픽이 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LB를 사용하는데 GRPC를 이용할 경우 이런 문제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해당 커넥션을 주기적으로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의 인플리멘데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저희는 NLB를 사용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고 EIP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GRPC라는 강력한 IPC 2로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안에서 로드 밸런싱을 이렇게 구현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AWS에서 ALB 컨트롤러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 ALB 컨트롤러는 인그레스나 엔드폰트의 체인지를 자동적으로 디텍팅을 해서 신규 파드에 대해서 새로운 ALB를 만들어주는 어떤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어, 이 사례를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MSA를 구현하기 위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매우 강력한 툴들를 많이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왔고 그 중에 좀 한계점에 다다랐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AWS에다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제 솔루션들을 많이 찾아보았는데, 어, AWS 역시 그 어떤 여러 사용자들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어, 적절한 솔루션들을 계속 내어가면서, 어,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서, 재설계 과정을 마치고, 재설계도 이제 구현에 뭐 상당한 시간이 들었습니다. 어, 상당한 시간이 들어서 구현을 해냈을 때, 기존에 있던 RCS 1.0, 어, 기존에 있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신규 MSA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어, 어떤 스트레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사용자의 입장, 이 RCS 채팅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겠죠. 어, 이런 사용자의 어, 이런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고잉 라이브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심리스한 방식으로 서비스 중단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마이그레이션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컷오버 플랜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전의 서비스를 잠시 셧다운하고 신규 서비스로 새로운 사용자도 다 다시 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어, 네, 네 저희... RCS 솔루션에서는 고잉 라이브 방식을 사용을 해서 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 커넥션 브로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RCS 1.0의 아키텍처가 있었고 거기서 <웃음> 클러스터 단위로 이렇게 증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신규로 구현해놓은 MSI 아키텍처의 그 솔루션을 N 플러스 1번째 클러스터인 것처럼 속여서 어, 이쪽 배포를 하고 신규 사용자들이 어, 클러스터 1번에서 다시 붙을 때 로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 새로 만들어진 서비스 쪽으로 신리스하게 넘어가는 사용자들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모르면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구조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이 과정을 어 국내 한 이동통신 사업자랑 일주일 이상씩 걸려서 사용자들을 넘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스트레치의 가장 큰 단점은 만약에 우리가 새로 만든 솔루션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기존의 솔루션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만든 서비스에 대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 저희는 그때, 어, 우리는 자신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며칠 안에 고칠 자신이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는 했는데요 실제로는 폴백에 유리한 방법은 컷오버 플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규모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 이외에 소소한 어떤 디플리머, 디플리맨, 아,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컷오버 플랜을 자주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이 RCS 채팅 플러스로 진행을 하면서 이동통신 삼사와도 굉장히 민접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AWS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많이 나왔고요 어떤 어떤 사업자인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업자의 모 매니저분께서는 AWS가 개발자들을 바보 더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일면 어 맞는 말인가?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AWS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MSA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템플릿들 그리고 도구들을 개발해 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개발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NLB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어 스페이스 쉬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개발자들은 이 스페이스 쉬입을 타고 우주로 나갈 것인가, 어, 지구에 머무를 것인가 이런 것 이런 쪽으로 저희의 영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영 형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마침이 네. 제프님이 오늘 밤에 그 스페이스 쉬입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웃음> 예를 들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다운타임 없이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사실은 아픈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거나이제이션인데요. 어, 기본, 기존에 있었던 DevOps MSA를 위해서 막 컴포넌트화 되어 있는 조직을 굳이 나누고 관리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엔터프라이즈에서 잘 조직하고 있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기존의 어, 오퍼레이션 내진 프로세스가 이제 모더나이즈 되어 있는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게끔 에, 이런 도구들, 잘 만들어진 도구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떤 뭐 스케일 큐브라든지 아니면 뭐 모듈러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디컴포지셔닝을 할때 이거는 서비스 단위로 나누고 이게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에 각각에 연결될 수 있게 해서 어 이것들이 어 서로 어 통신을 유기적으로 할수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같습니다. 여기서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참고했었던 내역들은 레퍼런스로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드의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어, 큐브 PSP 어드바이저라든지 오픈 팔리시 에이전트에서 OPA를 이용한 게이트키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어, 팔리시는 어떤 어, 리퀘스트는 응답을 하고 어떤 뭐, 어떤 키스는 무시하고 접근을 가능하게 할지 말지 하는 것들을 팔리시 베이스로 컨트롤하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테넌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커맨더라든지 렌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꼭 추천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렌즈를 많이 쓰는데요. 렌즈를 이용해가지고서 코버네티스 컨트롤을 하는 것들이 되게 훨씬 더 유연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텍티브 컨트롤 관련해서는 큐브 오디트를 이용해서 오딘 로그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또한 추천을 드리는데요 두 번째 있는 mkit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인스펙션 풀이라고 해서 쿠버네티스가 실제로 이제 배포가 됐을 때 얘가 이제 보안 홀이 있는지 없는지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검사해 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터프라이즈에서 MSA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쿠버네티스를 구현했다고 하시면 m k 스를 한번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설정에 대한 검증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링, 그 다음에 어드미션 컨트롤러도 어, 이게 처음에 설정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콜라비스가 보통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워크로드 컴피그레이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어, 설정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런타임 리소스에 대해서는 어, 앱 아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추천되는데요 어, 어뭐 일곱 가지 어뭐 쿠버네티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내역들 이거 링크가 되게 좋으니까요 이거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라든지 그 다음에 트위스트락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그 워크 그 뭐 스텝 펑션처럼 이렇게 워크로플로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스캐닝하거나 이런 쪽으로서 또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런 것들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발표 자료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어, 제가 스크린 하나만 쉐어해서 다른 걸로 바꿔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제가 앞서서 이제 그 MSA에서 쿠버네티스 테크놀 r y EKS를 템플릿화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EKS CDK에 관련된 내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 킥스타트입니다. 파이썬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EKS를 기반으로 이제 VPC 세팅하는 부분, 그다음에 EKS 클러스터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시큐리티, 그다음에 ALB 컨트롤 밸런스, 어,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그다음에 스터널 DNS 사용할 때의 설정, EBS의 설정 이런 일반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프로 어 프로덕션 레벨의 클러스터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슈퍼루미나의 I/O의 이제 슈퍼 EKS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든지 백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티피케이션 어설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어, 이 기능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템플릿화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인 어, EKS 네, Kubernetes e n v i n m e n t 템플릿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한시간 안에 이제 물론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오바를 했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Q&A를 하나요? 아니면은 별도의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질의 응답을 할까요? 아 네, 시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질문이 야 들어오긴 했는데, 네, 요요 내용은 사실 아까 이제 충분히 영주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서비스가 세분된 상황에서 보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보통 이 보안은 인프라 스트럭처를 이뮤터블하게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호스트 레벨의 시큐리티와 파드 레벨의 시큐리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픈 팔리시 뭐 이제 OPA 같은 거, 오픈 팔리시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서 어, 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설정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 폴라리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레벨의 쿠버네티 클러스터의 시큐리티 설정을 위해서 이제 CDK, EKS 퀵스타트 이런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해야 될 예, 내용이 너무 길어져요. 어,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 별도로 세션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DK로 구성되는 인프라이 코드 관리 범위에서 경계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란 질문이 있는데요. 경계, 예. 어 경계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있을 같아요. 이거를 뭐 인프라스트럭처의 경계와 어플리케이션의 경계를 어디까지 나눌 것이냐,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지는 이게 어느 서비스의 경계냐, 이런 것들을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안에서 어, 하나의 도메인을 컨트롤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들을 어, 저희들은 접근을 했었고요. 어, 그러,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경계를 특별히 딱 나눈다기 보다는 보통 서비스 단위, 도메인 단위,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어,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어쨌든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아까 전에 제가 어, 인프라 스트럭처에 저 코드를 할때 이아스냐 파스냐, 아이디어란 접근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할때 어쨌든 이런 접근은 어, 오퍼레이션팀, 운영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러스터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 작업들은 운영팀에서 개발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이 부분 이 자체는 어쨌든 개발팀에서 어, 리드를 잡고 이제 관리를 합니다. 어, 추가적으로 또날 밤님 질문이 있는데요. 어, NLB 플러스 인그레스 NGX를 이용하신 건가요? 어, 스케일링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 질문 그거죠. 저도 아까 보면서 궁금하긴 했는데 서비스 간에 통신할 때 중간에 NLB를 거친다는 이야기를 용성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이때 인그레스 사용한 건지 이런 것들이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용성님이 네, 직접 저,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 아까 전에 얘기 중에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서비스의 노드 포트 타입을 사용을 한다 했을 때그쿠버네티스의 서비스가 인그레스 컨트롤러였고요. 어, 그래서 이이 인그레스 컨트롤러 서비스를 이제 레플리카 카운트를 가지고 어떻게 스케일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드, NLB를 n l b 사용하고 노드포트로 연결이 되면 어, 분배되어 있는 인그레스 쪽으로 데이터가 가게 되고 인그레스에서 다른 그 서비스들을 찾아가는 부분은 어, 큐브, 큐브, 큐브 프록시에 있는 그 EKS의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주신 네네. 정열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혹시 뭐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은 네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세션을 해주신 영준님 그리고 용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